자, 그소로 <웃음> 빵빵. <웃음> 좋아요. 아, 어, 이거, 어우, 자, 시작하자마자 포톱님 지금. 자, 시작하자마자 위기입니다. 지금 갇혔어요. 아...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자 심지어 4배 들고 계셔서 아...이거 잠시대기님이 큰일할수 있었는데요 <웃음> 큰일 할수 있었는데...아쉽습니다 <웃음> 자 반면에 다행이에요 리얼클랜 지금 다행히, 포덤님까지 다 살려갑니다. 자, 이거 했어요, 포덤님 지금. 어, 하니! 한이! 아니가! <웃음> 자, 이렇게 빠른 타락하는 하니. <웃음> 하필이면 하니님입니다. 어, 그러면, 그러이 지금 울부짖고 계시겠네요. 지금, 이쪽도. XII 클린과 맞다아 있고 쿠바나, 자 파마시카, 자, 마스트로 좋습니다. 어, 말씀드린 순간 마이스트리가마스로가또 마이 다운 시켰죠? 자 스쿠스로 다운 시키신 것 같아요. 다들 쫙 놀랐습니다. 또 날라가버렸어요 모자가 저래서 일뚝 쓰고 있는 줄 알았네요 뚝배기를 파밍이 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 파밍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마스터 자 사이좋게 눕는 두분퀄리티 음. 3팀 있는데요 어이구 말씀해주는 순간 지금 우선은 교진입니다. 이쪽! 자, GL 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이쪽? 자, 아래쪽에 계시다가 다 누웠어요. 아, 축제입니다, 축제! 자, 쌉쌉이 축제예요, 쌉시 쌉제이 축제입니다. 아, 해미판 님이 잘 하신 것 같죠? 자 말씀드리는 순간 아래쪽에 XII 클랜 어, North k o 어, 북한님께서 아래로 돌아가는 루트이고 자 아래로 돌아가는 루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뒤쪽에 GA 클랜도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쪽엔 지금 봤죠? 방금 1등을 한 헝거리 3팀 아마 소리를 다 들었을 것같아요 슬리~~~~ 자 그래도 살아서 들어왔습니다 이분들 자이광피는무습자 킬러 레드 어, 킬러 레드. 달리고 있죠? 자, 레드 님 희망이에요, 지금. 자 양각입니다. 지금 이퀄리티도. 야, 이퀄리티. g l 자 교란 슬탄인 것 같죠? 자 위쪽에 지금 헝그리 3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 g l 팀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 굳이 가운데라서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교전이 많이 일어날 장소들은 이 아래쪽인 것 같아요 오른쪽 아래에 신중하게 한발한발 사각하는 GMO 아, 좋습니다 자14 리얼 이팀자 쉽게 또 탈락하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먼저 들어와 있었는데 의외로 뒤에 따라온 두 팀이 아,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화투! 자, 마침은 레전드! 오늘 1라운드에 슬류타는 레전드를 보여주신 화투! 자, 푸시합니다, 지금! 자, 과감해요! 이퀄리티 3팀! 과감합니다! 어 살리다가 실수했어요, 지금! 과감하게 먼저 도는... nothing! 자, nothing 과감해요! 자, 그러나 위치는 확인 못했죠? 어우 자, 패커드에서 힘들게 살았던 나스터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집에 지금 가족 싸움이라서. 아이고, 아이고, 좀 아이고, 자, 먼저 올라왔던 나싱. 자, 아, 소리 들었어요. 어, 워머마 플레이. 어유, 이렇게. 잠시 대기님이 돌아서. 와우 자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세 분을 살려갑니다 잠시대기 레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XII 자 아, 오늘 미니 쏘시는 분들이 많네요 갑옷이 날아가서 조심해야됩니다 지금 XII B님 피채워야돼요 부상이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플레이 해야 되겠고 자 총화자를 받고 있는 g 엘자 반대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살아서 들어오는 위험해요 아직 위치 확인 못한 것 같죠? 자, 감바스 감류 캡틴 유 캡틴 원이네요 네. 어, 자, 치열합니다! 아래쪽! 자, 하자 어, 이렇게 리얼 1팀! 자, 오늘 리얼... 리 1팀 먼저 내려갑니다. 자, 환희님과 아빠 어, 쉽지 않아요. 저 이... 이 라인 쉽지 않습니다. 이길 가는 거 살아서 어, 가야 되는데요. 살아서 가야 되는데요. 살아서 가야 되는데요. 마가 <웃음> 오고 있어요. 뒤에서 악마가 오고 있는데, 어이 스텝. 어잘맞중 했죠? 자 킬러님이 조금 너무 성급하게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대기님이 좀 멀리 계셔서 대응을 잘 해줘야 될것 같죠? 택 네, 갑니다 자장장 아파요 6, 6페이지라서 자, 여러분. 자, 주인공이 바뀌듯이 다시 시키님으로 바뀌었고 이게 지금 우님 지금 풀파츠예요 그리고 지금, 엠? 저, 애답인가요 어, 보고 풀파츠를먹고 이동하는 형은 어, 지금 희망입니다. 자,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 1등회로 마무리 지었던 지금 헝그리 3팀의 지금 우기하는님과 혜성우님이 지금 좋죠? 이렇게 가면 지금 어쨌든 5위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쌉씨님이 위로 올라갔고 아래쪽에 지금 삼리판이랑 쌉제이랑 쌉비랑 지금 아래쪽에 리딩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자, 전판에 3위를 했던 지금, 그리 팀의 사비 팀, 사비와 지금 3위판 님이 지금 자리가 너무 좋아요. 이겨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 우리 호전적인 사브 제이, 아, 못 살리죠. 이건? 음. 아쉽습니다 이건 자 이렇게 되면 푸쉬해서 올라오겠죠? 자올라올 준비하고 있는 자 그러나 위쪽에 지금 쌉시가 있어서 어.. 어렵습니다 지금 쌉 자리상으로는 지금 좋아요 자 그러나 이건 지금 가만히 있기에는 자기장이 너무 아파요 자, 우측으로 돌고 있는, 탱의섬팀 자, 가족 싸움입니다, 지금.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자, 크게 돌죠. 크게 돌고 있는 EH. 자, 여러분 저희는 카메라지만, 마음 같았으면 오른쪽으로 크게 돌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엄신님이 또님이또 마무리 지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탑4니다 이제 네팀 남았습니다 자, 나름 잘 돌았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지금 아성이 아성의 무너뜨리고 오늘 세팀이 탄생한 자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남았고 자3대3대 3이죠? 이렇게 되면 자, 아스르르. 자, EH. 자, 이퀄리티는 조금 위쪽에 있어서 들어와야, 되... 들어와야 되죠. 이런 모습에는 아래쪽에 있는 클랜들이 유리합니다. 자, 왼쪽에는 헝그리. 여기도 아래쪽은 헝그리 3팀. GL 클랜이 자 AK 어. 아 쌉시 바로 커버 왔어요 바로 넘어지는 화 아주 양각이라 지금. 자, 지옥같은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지켜보고 있던 지켜보고 있던 이헤치가 야, 이헤치가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또 지금 헝그리, 헝그리 3팀 헝그리 3팀이 또 1등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